이잔 마시면 구독하는 거다 여수 국동의 서광수산이라는 곳에 오늘 어, 대광어를 한 마리 받으러 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 아닐까요? 도다리랑 먹방 와 이거구나 오, 저, 저쪽은, 남성도. 창 참도. 얘들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수영을 하네? 빵어. 자, 이 대방어 중에 한 마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녀석으로 갑시다. 지금 거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오, 이 녀석이 좀좀 많이. 그만... 자, 어로 정했다. 자, 4kg 짜린데요. 피를 여기서 이제 바로 빼가지고, 4kg 짜리 가격은 여러분들, 이게, 어, 도매로 도매로 하면 키로당 14,000원인데 소매로 와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실 경우는 이제 키로당 3,000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어, 그런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휠를좀뺀 다음 바로 씻어서 이제 가져가서 회를 한번 좀 일단 손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 크기가 <웃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와... 자 여러분들 오늘 네, 어, 오늘 또저 해뜨는데 고생해주실 우리 또조리스씨 사양이 지금 다리가 다리 다치셨는데 네, 지금 네. 어부상턴으로 갔다 가지고 네, 또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뼈 있는 부분 또 바로 딱? 네 가운데 뼈가 있어. 아, 참 저번에 방어 때는 좀 버벅거리시더니 또, 네. <웃음> 또 한번 또 영상 나오셨다고 지금은 또 능수능란하게 또잘 어떻게 뜨시네요 또. <웃음> 여기서도 안될수있어서아있을다 <웃음> 아우 야기가 깨다졌네요 또. <웃음> 한번 나와봤다고 긴장 네. 안 하게. <웃음> 이야! 소리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면 야. 야. 자이 상태로 저는 이제 가져가서 어, 먹는걸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 저희집 시슨 묵은지인데 어, 이걸 그 참기름 살짝 그 소량의 참기름에 좀 재워놨어요 음, 비벼가지고 좀 재워가지고 이것도 광어회에 싸먹으면 맛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건 국내산 해삼 내장 젓갈입니다. 대천항 바다마트라는 그 업체 이름이 있는데 2만 원대, 예. 2만 몇천 원대의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국내산입니다. 용기 담으니까 네. 요만한 크기에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구매 내역을 보니까 2만 2천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게 또회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 작은 칼로 회를 썰어 먹는 모습이 어, 좀 보기 뭐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 어마어마하죠? 예. 뱃살 예. 등살 예. 자 여러분들 어, 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와 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손 어, 깨끗이 씻었고요 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등살 와. 이건 뱃살입니다. 예. 흰 기름기가 살짝 있고, 근데 광어는 뱃살도 그렇게 막 많이 기름지지 않아요. 다른 참치나 이런 것에 비하면. 예. 그리고 이거는 등살. 아,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등살 부분.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이 옆에 부분 여기가 쫀득한 게 여기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 부분. 근데 요거 지금 제가 꺼내놓고 천천히 먹고 하면 이 선도 같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 여기서 일단 보여드리고 뱃살 하나 등살 하나 해가지고 일단 먹고 부족하면 더 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먹으려나 모르겠네요. 등치에 맞게 요만큼씩 먹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웃음> 내장 자세 싹 샤바지 적셔서. 사사사 음. 음. 생각보다 많이 질기지 않아요 두껍게 먹어도 조금 냉장실에 숙성을 한 상태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씹지 않아도 잘 들어갑니다 음. 아, 음. 그래서 회를 하나 딱 싸서 근데 이거 지금 김치가 너무 크죠? 회를 좀더 잘라야겠죠? 자. 자, 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오, 스리 컨 룰, 어 생각보다 도톰하게 해도 먹어도 괜찮은데 많이 막 씹는데 막 엄청 막 질기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턱도 안 아프고 배쪽살이라서 그런 것 같고. 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있죠. 잘아와 <웃음>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기 먹는 게좀불편하셨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가 좀 쫀득한 식감이 좀 많아가지고, 어, 여기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뭐 맨날 먹을 줄만 알았지? 에, 회를 썰어보거나 그런 점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 혹시 답답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음 해삼 내장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한 김치 식감과 좀 시원한 느낌이 맛이 괜찮네요 요 기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다. 다음으로 국내산 해삼 내장 젓갈 와. 아이거좀 짭짤하면서 고소한 풍미 쫙 퍼지는 게 와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입안에 좀 껴요 안쪽에 껴 밖에 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빼면 조금 위생적이니까 최대한 혀운동을 해가지고 음. 한동안 안 썼더니 굳었네 아! 이 어마어마한 이 지느러미살을 사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로에 싸서 먼저 뭐 어떠신 분들은 이거 보고 야쟤 먹을 줄 모르네. 회를 저렇게 먹어. 조그맣게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큼지막하게 가지고한입딱 가득 들어간 회의 맛을 좀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또 크게 크게 먹으면 또 크게 크게 먹으면 맛이 있고 또. 사사사. 와아 근데 이거는 되게 김치랑 공합에 맞아요 쫀득하면서도 뒤에 기름짐이 싹 와요 그럼 그걸 김치가 싹그 안에 시원한 느낌을싹 감싸줘요 아. 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뜯을 때 이로 뜯을 때잘안 뜯... 뜯긴 거 보셨는데 여기 살짝 보면 기름막이 좀 있어요 이게 잘안 뜯겨요 그래서 아까 찢겨 보기긴 하는데 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근데 잘라가지고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살짝 이번엔 약간 얇게 하나 잘라서 먹어볼까요? 음. 그러 와. 우 근데 진짜 회는 광어만한 회가 또 없어요 많이 비싸지 않고 좀 무난하고 맛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쉽게 또잘 접할 수 있고 와... 회 두껴보세요 여러분 자 적셔가지고 아, 아, 그다 김치까지 하나 딱 들어가니까 거의 퍼펙트네 아, 야, 김치 열일한다. 회삼매장족도 네. 열일하고, 역시 광어도 열일하고. 절대 장담하는 건 여러분들 어이 회를 왜 4kg나 떠 와가지고 낭비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 먹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지 뭐 라면 끓일 때 해가지고 넘어 먹든 어쨌든 다 먹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뱃살 다음으로, 어, 등살. 등살을 싹 썰어서. 자, 또 아까 어떤 분이, 어, 묵은지 한번 크게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자, 아, 묵은지 요만큼 정도 싸먹으려면 좀더 커야겠죠? 예. 요만큼 정도는 대줘야. 응? 쏴서사. 편집자야 자막을 이렇게 넣어줘. 백기는안 좋다. 음. 허세 부리다가 똥만한다 음. 편집자 자랑 좀해서요 우리 편집자 자랑해요. 우리 편집자는 말입니다. 음. 저의 건강과 안위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술을 많이 마시, 많이 마시는 게 음.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런지 음. 어제 올라왔을 영상을 안 올리고 다음날 올리더라고. 그냥 하루 좀더 쉬어 가세요 이러면서. 니뭐네 얘기하는 거야. 너. 이제 마시면 구독하는 거다 음. 음. 방금 이 정도 크기가 딱 좋다는 것 같죠? 음. 자 여러분들 요거 해 네, 남았던 거 지금 이제 적당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이 상태로 해가지고 좀 이제 맛좀 보면서 좀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대 나무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회를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음. 달달하고 맛있는 회수창을 올리고 시그니처 순삼화 메뉴가 빠지면 안 되겠지요? 쏴쏴쏴 음. 자, 해좀 남았던 거 어, 냉장고에 잠깐 놀았는데 새벽에 좀 출출해가지고 예, 이거를 김치랑 청양고추 넣은 라면에다가 예, 요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예, 샤부샤부 식으로 샤. 음, 남은 해 여러분들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 음. 방어사를 넣은 라면 완성 새벽에 먹는 라면은 어, 이렇게 최대한 좀 약간 자취방 분위기 나게 <웃음> 카메라가 아닌 폰으로 갖다가 국물 좋다. 아, 매운탕 국물 느낌 좀 나네. 음. 아, 음. 깨끗하게 밥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